마지막 라운드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 지금 클랜의 운명이 걸려있어요 상위권에 있신 분들 지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헝그리 순위권을 보자면 지금 아까 저 지금 어쨌든 여기서 또 지금 플렉스 클랜 말고 다들 1등을 가져가셨는데 여기서 또 플렉스 클랜이 1등 해버리면 또 몰라요 또 진짜 모릅니다 킬 순위로 가는 거예요 진짜 알 수가 없어서 여기서 플레, 플레스 클랜이 또 1등을 하면 진짜 모르니까, 플레스 클랜도 지금 귀찮아시고 헝그리 클랜도 마지막에 지금 1등 해버려서 마지막 클랜이 헝그리 클랜이 또 우승하면 또 모릅니다. 우살이랑리얼클랜도 마찬가지구요. 자 가봅시다. 이건? 아 그래요? 텍스처를 매우 낮음으 하면 프레임이 떨어진다고? 근데 텍스처가 높음인데? <웃음> 거리보기 매우 낮음인데? 이 거리보기가 낮으면 프레임이 떨어지나요? 높음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또, 또. 일단 중계를 좀 할게요 여러분 그거 저랑 끝나고 남으세요 네 저는 잠깐 얘기하죠 사카타님 자, 출발했습니다. 자, 에란겔. 예, 네, 플레이. 에란겔이 정말 균등한 맵인 것 같아요. 근데 에란겔이 잠깐 튕겨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화면을 좀 많이 안 옮겨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노보, 노보에 한테 가네요. 일베도 가고. 네, 이쪽에 지금, 서버니 쪽에. 이 쪽에 좀금 내렸네요. 여기 못띠님이 지금 차로 오! 오! 못띠님 아 못띠님 살았습니다. 어위기에 못띠 어 겨우 살았어요. 지금 망부님이 자비를 베푸셨죠. 어 자기장은 지금 이타파워 쪽으로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왼쪽으로 너무 크게 가진 못하죠 위험합니다 이분들 차를 묶고 하셔서 어, 쉽지 않아요 버려버려 지금 모트님 차가 있나요? 아 다행히 모트님 차가 있네요 앞쪽에 아, 예, 아, 세 분이 타신 건가요 지금 아두 분인데 한분 어디 가셨죠? 올블랙님이 지금 올블랙 아 숨어있다 당했습니다 한 분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여기 계셨군요 올블랙님이 아.. 쉽습니다자 이렇게 됐고 지금 성태를 봐서는 위쪽에 리얼클랜도 지금 있는데 지금 서버니 쪽으로 아예 들어와서 판매하시나요? 자 내린 건 봤을 것 같은데 아니면 쭉 돌아가시나요? 돌아가는 선택을 하네요 하고 있는데 쪽에서 맞는 것 같죠? 뭐요? 안쪽에 아, 있는 아까 전판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우기아나님. 음. 우기아나님이 쪽에 지금 바이올렛님이. 앞쪽으로 지금 와서 음, 견제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좀 양상은 자유로운 양상입니다 만나실 것 같은데요. 바이올렛님 너무 가는데요. 자, 팀원들 지금 다 밀베에 있는데, 여기까지 앞까지 땡기나요? 발소리를 지금 우기하나님이이 정도면 발소리 이제 들을 것 같은데. 오, 어, 앞쪽에 지금. 오, 어, 바이올렛! 아! 아, 바이올렛! 비울렛이네 비울리님아 이렇게 아군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입니다 반면에 우기하나님이 잘 하셨어요 위쪽에 올라가서 발소리 들으신 것 같죠? 들으셔서 사격하신 것 같고 에마스터님이 지금 에마스터님 오늘 바로 또복사로 옵니다 지금 이분들 따로따로 지금 왜? 흥글리삼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우기하네 님이 킬 챙기고 뒤로 빼고 있죠? 빼고 볼거 알고 있어서.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지금, 오살 3팀은, 저쪽으로 내려와서 와야겠고. 쫓겨나갔던, 헝글 1팀. 알파 돌고 있어요 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죠? 음. 그래서 파밍하면 되죠 자, 떨어져서 파밍하고 있네요 분들도 지금 음. 마지막 라운드라 그런가 이분들 다들 팍팍 땡기고 있어요 리얼3팀아이스토이 안쪽까지 혼자 와서 파밍하러 왔고 확인하고 W코리안님 자 이제 슬슬 교전이 일어나겠죠? 자 이게 건너오는 건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쪽에 밀베자리랑 아래쪽에 어, 지금 플렉스클랜이 아파트 짤파하고 지금 아니 학교쪽 짤파하고 아파트 육, 육아파트 짤 털고 이쪽으로 온것 같죠? 블랙스팀 까지는 여유로운 양상. 좀 멀어요. 지금 쭉쭉 들어와야 됩니다. 온살삼 팀. 님은 여기서 어딘가요? 집이군요. 아직 아파트 파밍하고 있는 모티 님. 강남 강북을 어, 강북 쪽을 거의 혼자 파밍하고 있어요. 음. 이쪽은 좀 교전이 좀 일어날 것 같고 또 이쪽도 집안싸움입니다. 플렉스 클랜. 어떻게 오나요? 이쪽 좀 오는게 좀 기대가 되네요 자팀 위쪽 확인하고 이 팀의 향방이 중요합니다 이 팀이 지금도 좀 1, 1등한 클랜들의 향방이 중요해요 여러분 각 클랜에 지금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1등한 클랜들의 향방이 좀 중요하고 아 여기서 배를 타면 차가 없어서 좀 선택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차, 이로 가는 건좀 위험하죠 사실 페결하니 내려서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말씀드리 순간 지금 이쪽에 확 일어났죠 헝그리팀과 플렉스플랜플렉스일팀 님이 플렉스일팀의상철님이잘 하시네요 상철님이 크게 들어왔지만 지금 이쪽에도 지금 추혈이 커요 양쪽이 못하고 생기지도 못하죠 자 연막치고 살려야겠죠 빨리 그러나 살리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피그님이 피가 달고 있는데 이런로 오나요? 지금 상철님이 살리러 오고 이쪽에도 지금 피그님이 못 살릴 것 같아요. 자리가 아쉽습니다. 어, 피그님! 어, 피그님도 와다 다운됐어요 자, 효님이 사격을 잘했습니다 아, 이게 마음은 알았지만 아쉽습니다 오우, 상철 상 다운이었군요 그렇 되면 지금 출혈만 남는 두클랜의 싸움이었어요 상철님과 송지님이 남았고 지금 h k 님이 앞쪽으로 당기시죠 지금 혼자 가는 것이 어려... 무서운데요 생겼고 지금... 타워 세워지는 것같 싸움이 잘... 일어납니다 어이고 여기서... 어... 여기서 지금... 오살 클랜... 오살 클랜 민구님 쪽에 페이백님이 지금 다운됐어요 아 지금 크러쉬님 피가 없습니다 내가 한방만 맞으면 위험한데요 자 왼쪽에는 지금... 오살 1팀이 있습니다! 차! 부딪히면 위험해요! 차! 어.. 말씀드린 순간 아래쪽에 아까 교전이 일어났 어.. 자 여기 집으로 가나요? 자 집으로 가는 선택은 위험한 선택인데 살아가나요? 아우 살아갑니다 어.. 아이고.. 우리 이쪽에 지금 오살클랜 오살클랜 우승해서 멀어져갑니다 자, 민구. 아, 민구. 일 견디지 못했어요, 민구님. 자, 집중 견제입니다, 집중 견제.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오살클랜. 2라운드에 우승했던 오살클랜. 이 팀. 쉽지 않습니다. 양강 맞고 자기장은 좋았지만, 자, 이쪽에 들어옵니다. 자, 님 지금, 생각하네요. 어우 너무 잘쏘시는데 어우 팜 코코팜 아 코코팜 좋습니다 어우 멋있는 자이였어요예1 네,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1등 했던 헝그리클랜 헝그리사팀 오 들어와서 차도 구했어요? 이분들 어 저는 좀 배를 건너서 차를 못 갈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어, 차까지 잘 구해서 왔습니다 되게 다행이에요 이때게되오스클랜이 저렇게 출혈을 맞이해서 분들도 조금, 이쪽도 라인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자, 지금 아까 1라운드 우승했던 지 리얼 3팀 1라운드 우승했던 리얼 3팀도 지금 4분 네다 살아남았어요. 자, 이거, 나요? 가족 싸움인데, 여기도. 쏘진 않습니다. 쏠 기회가 있었는데, 소진 않으셨어요. 스르륵이라 쏘진 않으셨습니다. 인더의 오더, 아까 1라운드 훌륭한 오더를 이번 에란겔에 도볼수 있을런지, 가운데로 잘 들어왔어요. 자, 이쪽 리얼 클랜이 또에란겔렌 강수입니다. 리얼 클랜. 가족 싸움인데, 순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두, 두, 두, 지금 팀다 잘하는 팀들이라,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만만치가 않아요. 이쪽 자리 잡고 있고. 오사아래오사 1팀. 자, 잡고 있고 자, 어이구 모띠님 사랑갔던 모띠님 혼자 또 누웠습니다 자, 모띠님을 데리러 가요 5살 클랜은 팀원 간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오늘 모띠님이 사격으로 누운 거겠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냉님이 데리러 가고 있어요 님은 이쪽으로 걸어오진 못하고 어우 탈리로 오는 것 같죠. 추출하신 분들입니다. 붕대도 나눠주시더니 두 분이 다왔어요 길도 막아주는 와요 이분들 팀웍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오늘 에어마스터님 화면에 많이 내네요. 자, 아, 그냥 안쪽까지 들어왔죠 차를... 어, 아, 차를 버리거나요? 차가 없나요? 한겔차 없이는 너무 힘든 맵입니다. 님이 또 이쪽 가족 싸움하고 있고 자, 바이오맨 님이 지금 아우 다운 한 님이 잘 섰어요. 한님스르륵이 바이오맨 님에 님의... 들어습니다플렉스 어, 플랜 들어오네요. 자, 부스스 오늘 활약이 보통 좋습니다. 자, 가운데까지 쭉쭉 들어오나요? 자, 아래쪽이 많은데요. 지 차들, 차들다 따로따로 타고 와서 옵니다 예, 쭉쭉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 러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 좋은 모습 보여줬던 트라오님이다 뒤집어졌어요 어이구 해결하네요 자 잡았고 자 보통 잘 들어옵니다 이분들 자 어이구 여기 또전 싸움을 했던 상철님 혼자 지금 고군분투 중이에요 자민녀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또? 모니터 휴님 다거가고 있고 이분들 지금 미.. 서로 싸워서 출혈만 남았어요 자 이분들 차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 음.. 메스 공군님 자 지금 거의 3페이지인데 많이 남으셨어요 많이 살아남아서 들어왔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 리얼 4팀 플렉스 팀쪽 아래쪽에 밀타의 자리가 좋아요 님, 태리님 플렉스 3팀이 플렉스 클랜이 개인적으로 또 우승을 해서 결과값이 어,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님이 저쪽 역시 자리 잡은 자리를 잡은 리얼 1팀은 무섭습니다 이분들 역시 산정상에서 무서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되면 계속 자기장 가운데 있던 리얼 클랜 유리하죠. 자 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 14번 팀과 14번 팀과 이 팀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팀의 행방에 따라 우승 방향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뭔가 다 살아남아 있어요. 자이두 팀이 14번 팀과 7번 팀이 떨어지면 모릅니다. 그건 진짜 몰라요. 이쪽 있는 14번팀과 7번팀이 떨어지게 되면 우승행방은 묘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순간또가족싸움을 하러 옵니다 이분들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에 지금 쌤님이 있는데요 차로 올라가다가 보이죠? 좋은 모습 보여줬던 우기하나님 회워서 들어갔어요 자 봤습니다 지금 자상철님 다운됐고 갔죠? 아 지금 헝그리 지금 헝그리 팀도 좀 아우 살아가네요. 헝그리 1팀오 좋습니다. 백업 좋아요. 어 이렇게 되면 빨리 빨리 땡겨줘야죠. 백업을 백업 싸움입니다. 지금 땡긴 헝그리 클랜이 자리가 좋습니다. 위쪽에서 잘 백업해줬어요. 잘 들어왔고 자, 수류탄 다 들어와요, 지금 자, 아래쪽에 지금 리얼 2팀도 있어서 양각입니다 어, 안쪽에 들어가면 수류탄을 피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자, 들어가나요? 이렇게 되면은 헤엄쳐서 건너온 7팀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기가 그래도 아직 4분 네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무연하죠, 아직. 이분들 잘합니다. 어떻게, 행방은 무연해요. 자, 그러나 또 가족 싸움이라는 거. 자, 가족 싸움이 이렇게. 행방이 무연합니다. 어우, 자, 어우, 역시. 세비, 세비 잡았어요. 어우. 예. 가기 매섭습니다. 이분들. 제가 이 줌을 사실 옵저버분들 잘안 땡길라 그래요. 이게. 많이 튕김을 일어나서. 잘안 땡기라 그러는데. 자, 올라가. 아니, 잡아 게요 아, 가족 싸움. 어우, 살았어요. 무리하게 땡긴 감이 위쪽 아래쪽에 있는 걸 아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이 팀이 우승 행방이 묘연한데. 자, 말씀드 14번 팀은 너무 가운데 잘 자리 잡았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오, 독사. 위쪽에 지금 변수를 마련했어요. 지금, 오! 지금, 어, 이렇게 되면. 아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와우 지금 플렉스 팀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 어, 플렉스 팀두 분이 남았었는데 독사님이랑 세렝게티님이 변수를 만들었어요 지금 어우 독사아잘 어... 들어왔는데요 불탄 자 와우 세렝게티 그루룩하게 했지만 뒤는 또 아래쪽에 있는거 모르죠 또 플렉스는 헤어소에 있는거 모릅니다 잘 살아 들어왔어요 그러나 자기장이 오고 있죠 자이 졸지에 지금 한명을 잃었지만 지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실팀자실팀의 힐팀.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나 위쪽엔 또 만만치 않은 지금 이쪽에 뭐 거의 가족 싸움이에요 리얼클레이는 어쩌다 세븐 세클랜이 여기다 남아 이쪽으로 우측으로 붙어서 자 들어오고 있고 자, 아래쪽에 또 리얼클랜이네요 4라운드는 리얼클랜이 많이 잡힙니다 따로 들어온 리얼클랜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게 가기 매서, 매서워요 쉽지 않죠 자 오살클랜의 희망 우승의 행방은 이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살클랜 어떻게 될것인가 아또드라마에서 좋은 클립 따다주신 노노패님 자여러오 앞쪽에 자 피카 역시 피카님이 했죠. 어 이거 좀 아까 세렌게티님 떨어졌네요 피님 자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아 역시 잘합니다 이분들 판단 훌륭해요 자또 이쪽 팀이 이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 리얼 클랜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팀또 아래쪽에서 지금 서로 붙어서 교전하고 있고 에어 마스터님이 지금 자리가 그게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플렉스 클랜이 위쪽에 잘 잡고 있고 에어 마스터님이 앞쪽까지 당겼네요자곱밤 들어왔고 이쪽에 리얼클랜이 와있고 요건 저렇게 교전하고 있습니다 또 리얼클랜이 반대쪽도 있고 이쪽도 아그래 여기 13분 팀이군요 색깔이 15분 팀이랑 비슷해서 자 개활제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휴 자기장이 자기장이 지금 1라운드 엘엔겔 승리했던 리얼 3팀에 손을 들어줍니다. 리얼 3팀에 손을 들어주고, 이쪽에 되면 지금 안쪽에 오살 클랜의 냉님이 들어오기가 또 어렵죠. 자, 피카님이 냉을 다운 시키면서 다운됐고. 자, 오살, 노노페님 혼자 남았어요. 그러나 앞쪽에 지금 어우 우살 가족싸움 작지님이 노노매님을 잡아갑니다 자 크러쉬 크러쉬님 보죠 우살클랜의 희망 이분이 쓰, 이분이 남으면 우살클랜의 1등이 어렵습니다 길, 길을 챙길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자기장은 쉽지 않아요 어.. 쉽지 않습니다 허염병 맞은거 같죠? 킬은 할수 있을 것 같고 오우 술탄 나가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구상도 없어요 크러시. 아 이렇게 나가나요? 와. 아 이렇게 우사클랜 자이 팀도 위기입니다 자이 가족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아래도 가족들을 계속 만나네요 리얼클랜 아, 쪽은 오사 클랜이고, 어이고 리얼 클랜 이렇게 아니 리얼 클랜이 아니죠? 자, 제가 리얼 클랜이야 그러네요. 자, 리얼 클랜이 다시 다시 가죽 싸움이군요. 자, 헝그리에 헝그리 클랜 떨어졌고, 아, 이쪽도 리얼 클랜 가죽 싸움입니다. 피카님, 자, 수탄 잘 던졌어요. 와야죠 자 빼고 빨리 와야죠 뒤쪽에 블루드님 아나아직 이쪽, 이쪽에도 있군요 이쪽에도 있어서 그렇군요 어타 맞았습니다 아 이쪽에 들어오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 자리가 좋습니다 지금 13번에 리얼클랜 리얼팀 판단이 빨라요 아마 이 두팀 쉽지 않죠 너무 자리를 많이 지켰습니다 자기장이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차가웠기 때문에 연막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니님 원래 한번 보죠. 리얼클앤 싸움. 어우, 하니, 아, 좋습니다. 잘하세요. 이분들 다, 어우, 뭐, 뭐예요? 이분들, 와우, 피카츄! 아, 5킬, 4킬, 2킬입니다. 이분들, 이분들, 지금 열 받았어요. <웃음> 1위는 우리의 우리 우리 우리의 자리다라는 어우... 대단합니다 킬수도 이분들 1등하면 모릅니다 지금 킬수가 벌써 11킬이에요 이분들 도합 자리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지금 다 땡겨 와야 되죠 지금 코코팜이랑 코팜님 지금 킬 레드님 지금 미어 마스터님 테리님이 지금 다운돼서 어 마중을 할수 있었던 지금 플렉스 클랜이 돌림 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면 지금 양상이 재밌게 흘러갑니다. 자, 아, 테리님 다운됐고. 자, 부스스님과 돌림이 지금 부스스님 자리가 이쪽에 있어서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쏘지는 않네요. 어 구탄의 위험. 오, 뒤쪽에서 맞아요. 자, 빨리 들죠 아, 저렇게. 다음 필드 만만치 않습니다 막치면서 들어오죠 자우살자 자, 마지막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너무 유리합니다 지금 어 이게 지금 에란겔에는 지금 계속 리얼클랜에 손을 들어주네요 리얼클랜이 에란겔에좀 강수네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지금 1라운드 1등 했던 14번의 리얼클랜 리얼3팀 유리하게 세분 남은 상태에서 잘 가고 있죠. 옥상까지 올라가는 여유. 사님이랑 저쪽에 있는 거를 보는 건또 어렵죠. 야, 피카츄 잘합니다. 아, 피카츄님 오늘 지금 4라운드 삿발 좋아요. 두, 그 피카츄! 장난 없습니다, 오늘. 어 그렇지만 하느님이 다운됐고 자리가 너무 안 좋죠 달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카님과 멀리서 아래쪽이 근데 아래쪽이 못 와서 지금 자기장이 어 부스 으으으 부스를 잘 쐈는데 부스님 자기장은 지금 에어 마스터님이 이쪽 팀은 어떻게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되면 에어마스터님도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 개할지라 연막이 없으면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자리가 너무 유리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1등의 손은 리얼클랜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나올런가요 연막이 없..연막이 있어도 힘들어요 저기 넘어서 와야 되는데..자 어, 땡기나요 앞쪽까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피카님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죠? 난 어우 수탄 차를 내렸어요 자 피가 없습니다 아키워야죠 어? 뭐예요? 와 와우 마에스트로 아 어, 살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클레인 대, 대결인데 양각으로 잘 벌렸죠 자 레드님 안쪽에 오는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도 아래쪽에 있는 클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앞쪽까지 땡기긴 했습니다 어우 말씀드린 순간 에임마스터님 다운됐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코코팜님만 남았어요 자 위쪽에 땡기고 있는데 코코팜 자 코쿠팜 생각입니다 왼쪽으로 크게 벌리고 있는데 코님 지금 어린지 모르나요? 아직 어린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위치 확인 안됐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위치 확인 안된거 요 안 돼, 안 돼. 아, 코코밤! 자, 이렇게 리얼 클랜 1라운드 11개 1등 했던 리얼 3팀이 1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 마지막에 좋았어요. 자기장 위치 선정 좋네요. 1 1겔 리얼클랜 의 3팀이 오도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어 좋습니다. 훌륭해요 오도가 아 멋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승은 지금 두번두번 두번 지금 치킨을 뜯으셨던 리얼의 아, 리얼 3팀이죠 리얼 14번의 리얼 3팀이 유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킬이나 그런 집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티크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우 재미네요 연결리 확실히 뒤에까지 가면 예상을 할 수가 없, 없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영상은 제가 유튜브 잘라서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 11시 반 벌써 12시 가까이 되네요. 좀 늦게 시작해서 자여분분하튼고은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제가 영상 이제 올라오는 대로 로시올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또 다음 달에 만시시여여분분은시간까 지금 어,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하 지금 지고생하셨금 고생하셨습니다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다음달에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도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늘 이상하셨고 또 다음달에 만나요